아 노털스 아, 얘 같은 경우도 아, 지금 4천원대에서 4만원대까지 한달만에 어, 10배를 급등을 시켰지만 어, 노털이 아니라 개털이었던 종목으로 다시 이제 원상태까지 하락하면서 개나락으로 떨어지면서 어, 개털이 된 종목이었던 노털이가 어, 6% 이제 반등한 모습이고 이뭔 개소리야! 지금 코로나 당시 때보다도 더 하락해 있는 그런 모습을 좀볼수 있는 어, 안뚜로젠 <웃음> 어, 어, 저 아, 제대로 이제 안 뜨고 있는, 요 안뜨로젠. 안 뚫어진, 안 뚫은 바이오, 어, 지금 제대로 지금 안 뜨고 있는 안 뚫은 바이오. 어, 어 지금 보면 이 코로나 당시 때까지 어, 하락해 있는 모습. 이뭔 개소리야?